우리 노민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심리의 홍성 내 발전을 정말 진심으로 기념합니다. 심리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k n e 다디오 노란의 기록을 진행하고 있는 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명리학 공부를 하시면 항상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잘 붙이죠.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왜 그렇게 과학적이다 라고 외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왜냐면이 공부가 사장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이 공부는 사장되었습니다 이 공부가 이루어졌던 관상감이 폐지되면서 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엄량호행의 이론을 일제강점기 때부터 점이미신인이 하면서 완전히 그냥 묵살당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문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서 예전에 미신이라고 지부되었던 것을 만회하고자 공부한 사람은 다 미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미신이라는 점이라는 그런 상념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싶어서 과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접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학문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제가 양자역학을 완전히 뭐 확실하게 아는 과학도는 아닙니다. 몇년 전에 한 4년 정도 3, 4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성군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목소리도 이제 녹음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냥 강의,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김상욱 교수님은 뭐 여러분들 김상욱 교수님은 TV에서 정정 보시는데요. 그때만 해도 TV에 출연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저도 이제 처음 얼굴을 보았죠. 그래서 이 양자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우주는 과연 매트릭스, 매트릭스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려진 그 영상입니다 그냥 그 모습이 좀 격앙되어 있는 제가 옛날에 영학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완전히 막 너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과 그리고 매료되고 저도 막 격앙되고 했거든요 그때 그 느낌과 너무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아 김상욱 교수님이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면서 뭔가 딱 와닿았구나 이걸 바로 느끼, 같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감되었죠 물론 저 혼자 공감하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상우 교수님 처음 보고 저도 내생남의 그 모습에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얼마 뒤에 한 1, 2년 뒤에 그냥 TV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시면서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요즘은 기야 광고도 찍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양자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 저도 이제 양자이론에 대해서 조금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명리학 여기와 딱 고리가 걸리는 겁니다 어양자이론은 굉장히 미시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최소의 물질의 단위가 원소인데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원자잖습니까 원자 이 원자 안에 있는 움직임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의 그 움직임이 이까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정확한 좌표도 없고요, 그냥 파동으로 움직인답니다. 우리 이 파동이라면 바다에 보면 이제 물결치는 그 쫙. 파도가 밀려올 때 물결로 밀려오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이렇게 파동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동들은 사실 어디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딪히면 은 옆으로 퍼져서 수르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라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김상욱 교수님이 본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파동으로는 전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행위가 있을 때이 전자의 움직임이 입자로 바뀐답니다. 입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위치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입자가 되고 보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움직이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명조에서 대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운은 흐르고 있습니다. 대운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입시켜 볼때 우리의 본명을 핵으로 보고 원자 핵으로 보고 대운을 전자로 봅시다. 그러면은 자 핵은 고정되어 있죠.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운은 흐르고 있죠. 파동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동으로 흐르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으로 흐를 때는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확한 위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인성이라는 대운, 인성이라는 대운이 맞아야 했을 때 인성이 파동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인성에는 여러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성은 어머니라는 에너지도 있고 인성은 문서라는 에너지도 있고 학문이라는 에너지도 있고 또 수용한다 선생님 인성에 해당되는 행위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바동처럼 그럴 때 본명 내가 본다 어디를 본다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다 어머니에 쏟는지 학문에 쏟는지 문서에 쏟는지 부동산에 쏟는지 어디에인가 시설을둘 겁니다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인성이라는 에너지의 파동을 입자로 바꾸는 그래서 선택해내는 것이 그 대운에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듯이 태어난 사람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평소에 그 자라면서 읽었던 책이라든지 어떤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알고 있는 분야에 우리는 시선을 두게 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주 미시적인 원자의 원자핵과 전자의 그 관계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가 바로 거시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 볼 때, 특히 우리의 공부, 이 명조를 살펴볼 때, 이런 명조와 본명과 대운의 관계를 본다면 너무나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지금 정명이 안 되어서 완전하게 정명할 수 없는 이 양자이론. 어, 눈으로 보면 입자가 되니까 그 파동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다른 대체 실험을 해서 알게는 되지만 그 입자가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정해지는지 어떻게 해서 입자가 되는지 이것은 그냥 본다라는 것밖에 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감해지죠. 과학자들도 난감합니다. 이것을 계속 설명해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이것은 머나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이 양자이론은 우리 지금 컴퓨터 반도체의 전부 이 양자이론으로서, 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어 참, 재밌네요. <웃음> 이런 이제 과학과 드디어 만나진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재밌고, 우리의 명조의 그 대웅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파동이 입자로 변하듯이, 입자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쓸 때, 그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찾았다. 아, 저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양자이론 말씀해 주신 김상호 교수님은 사실은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가 이런 직접 보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만남이라는 게꼭 얼굴을 안 봐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공감하면 만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은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니체도 만나고 유흥도 만나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막 공유를 하고 좀 행복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뛰어넘는 거죠 시간을 뛰어넘어서 만난 듯한 느낌이 들고 한데요 이것도 바로 대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좀 이따가 해볼까요